외삼촌 집은 펜트하우스야 막 그래요 이게 솔직히 무슨 펜트하우스니까 <웃음> 그냥 올리자마자 아 귀천 터세 심합니다 그냥 막 담장을 뛰어 나오려고 짓더라고요 으스스할 정도의 세이브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와 정말 집이 아늑하고 너무 좋아요 이 거실에 특히 반하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솔직히 네네. 전원주택을 고르는 데 있어서 네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요? 음. 이 아파트는 당연히 음. 뭐 바깥은 다 똑같으니까 안을 안을 음. 당연히 보관 안을 기준으로 네네. 실내 내부를 기준으로 음. 어, 내가 이 집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바깥이 70 정도 음. 되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한30 정도를 음. 실내 한번 볼까 해서 음. 나쁘지 않으면 선택하는 거겠고 네. 그래도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아니면 은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인테리어 층구를 높게 음. 뺀거네 음.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 음. 보이실 거예요 음. 정확한 명칭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분들끼리는 그냥 액자창이라고 해요 맞아 왜냐면 이게 그냥 자연 액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마 건축주 분들도 그걸 의도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딱 이게 그냥 그림인 거죠. 저저산 능선이고 논밭이. 이게 유행입니다, 요즘. 네. 아 그래요. <웃음> 어.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저 위쪽을 저렇게 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액자 세 가지 맞아. 창문이 네. 이제 뚫렸고. 이건 액자는 아니고. 예, 네, 그쵸.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웃음> 만약 <웃음> 여기도 일자로 뺐으면 좀 과했다, 아, 너무 노출이 음, 심하다 했을 텐데 얘는 이제 음, 별개의 음. 창으로 세개를딱 놨죠. 음, 음. 그래서 층고가 높고 창을 이렇게 기역자로 이 창을 또 이렇게 양방향으로 내주니까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평수가 큰게 아님에도 답답한 게 없어서 좋았고 어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아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주방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방, 거실 왜냐면 하 여자분들은 좀 독립된 주방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만의 공간 근데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일체형으로 뻥 뚫린 구조를 좋아해요 그건 호불호가 좀있나요네그렇죠 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있고 이렇게 일자로 자취를 오래 해서 그런가 네. <웃음> 아쉬운 거 아일랜드, 아일랜드 식탁이 생기다 말았다 저기서 네. 과연 뭘할수 네. 있을까 네. 제가 제일 좋은 건 조금 더 길고 네. 넓어서 네. 그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 하나 정도 딱 있는 또한 가지 생각나는 게 처음 이사 올때 우리 보통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흔히들 하나도 없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붙박이를 좀 해준다든가 음. 뭐그 정도는 서비스로 좀 해줄 수 있는데 음.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음. 같은 건축주가 지은 이이 이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도 음. 어느 집은 붙박이가 좀 있었고요. 음. 어느 집은 또 뭐가 들어가고 하는데 어... 그냥 정말 집만 덩그러니 <웃음> 이 안방 붙박이는 제가 했어요. 아파트 살 때는 확실히 네. 공간이 이렇게 다 분리가 안돼 있고 다 이렇게 짬뽕 돼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네. 여기 오면 1, 2층도 나눠져 있고 네. 어때요? 그더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런 음... 환경 네. 제 조카들이 예를 들면 오잖아요 네. 제 아들내미도 그랬고 뭐뭐 뭐 고모부 집은 뭐 또는 뭐 외삼촌 집은 펜트하우스야 막 그래요 이게 솔직히 무슨 펜트하우스니까 <웃음> 네, 음. 진짜 뿌띠하우스죠 스몰하우스 정도밖에 네네. 안 되는데 아이들 눈에는 음.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렇구나. 뭐 예를 들면 타락방까지 음.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음. 네. 그런 구조가 되게 크게 음. 보이나봐요 그렇지. 아이들 눈에는 네네. 네. 그리고 저 또한 가끔 계단에 올라갈 때 오, 내가 2층에 올라가네 음. 이런 기분이 있어요 터덜터덜터덜 터덜, 터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이 있어안 아, 네. 그러세요 혹시? 자취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원룸 구할 때, 네. 오피스텔 같은 거 구할 때 일부러 복층 선호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네. 돼요 이렇게 못들 못 네.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실제 그냥 매트리스 하나 정도 놓고 네. 잠은 거기서 자고 예, 목숨 걸고 내려오시는 아하. 분들 남자분들이랑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 제가 2층 집 옛날에는 2층 집이라고 했잖아요 살았었어요 근데 그런 추억도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특히 비가 올때 여기서 보는 이렇게 평행선상에서 보는 거 하고 아래에서 음.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또 우중 그런 음. 풍경또 음. 다른 맛을 좀 주더라고요 음. 아파트가 절대 줄수 없는 네네. 이 복층 구조만의 음. 매력이 음. 그거는 정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한테 가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네. 뭐냐면 야 너는 저기 앞에 소나무만 보면서 평생 그렇게 살 거냐? 지루하지 않아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외로움 이... 고독감 이런 게 갑자기 밀려올 수 있다 네. 앞에 소나무만 심어 놓으셨나요? <웃음> 네. 다른 나무는 없으세요? 네. 외로움 솔직히 있죠? 음.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어떻겠어요? 음. 더... 어우, <웃음> 없어 이게 반쪽이 네. 울지 마세요 네. <웃음> 아 갑자기 눈물 나고 네. 음. 부부가 있어도 사실 음. 그런 음. 생각들을 하시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네. 강아지까지 네. 냅다 아. 줘버렸어요 진짜 외국에 네. 유튜브를 하면서 좀 극복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게 생각이 안 들게끔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거리가 많은 전원주택이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약이 되면서 독이 되고 독이 되면서 약이 되는 전원주택에 살아서 외롭다는 라건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단지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뿐인 거고 전원주택에 사는데 부부가 나가서 같이 맨날 작업하고, 일하고, 뭐, 음. 풀 베고, 꽃 씹고, 정말 기분 좋을 때. 음.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발적 고립? 네. 자발적 고독? 네. 제가 선택한 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외로움을 네. 전혀 상관 못 하고 저런 음. 주택에 들어왔다? 귀천을 했다? 이건 아닌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극복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아니고, 음. 그런 것 따위는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죠 외롭지 않냐라는 건 혹시 외부인들의 아직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의 음, 질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시골 터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꽤 됩니다 네네. 네. 대인관계 불편함 터세도 있고 대인관계 불편함 그러니까 너무 간섭이 심하지 않냐 이런 음...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건 제가 명백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편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영상에도 그냥 올리자마자 아귀천더 세심합니다. 아예 그렇게 답글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경험자라면 인정해야죠. 공감해야 되고, 근데 이 현지 얼문 얼굴들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이 마을에 사실 살짝만 벗어나면 사실 토박이 분들이 살고 계세요. 저쪽 둘레에는. 근데 자 일단 마주칠 일 거의 없어요. 대화를 할 일도 거의 없고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쪽 분이 뭐감나라배나라뭐 참견할 일도 없고요 그냥 오로지 우리 동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라는 거는 지금 지어진 이곳에 이사와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이 분들끼리만 서로 그냥 으쌰으쌰 대화하고 서로 술 한잔 하면서 뭐 품앗이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터세라는 건 제가 1년 그다음에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느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홀, 홀로 와서 음. 외진데다가 음. 그냥 홀로 가가지고 어, 누구야 누가 또 이사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듯이 음. 사람들끼리 막궁시렁궁시렁궁시렁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막쓱 누가 와가지고 막 참견도 하고 그럴 텐데 요즘엔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특별하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다 동네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뜨내기들이 다 모인 그런 그쵸,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말고 어떨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 저희 네. 건너마을도 그렇고 네. 제가 예전에 가봤던 다른 네. 동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어, 울타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자기들만의 이제 네. 어, 뜨내기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네. 마을이 형성되니까 네. 그분들이 굳이 펜스 담장밖에 그러니까 네. 저쪽 네. 건너편에 네. 토박이 분들과 네. 딱히 교류할 일이 이장님을 네. 만나는 일이 네. 있다면 네. 모르겠지만. 네. 그럴 일이 있을까요? 왜냐면, 내가 귀촌에서 귀농을 해가지고, 어, 뭔가 누군가한테 이거 농사를 짓는데, 이 농업을 하는데, 임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뭐, 아니면 특히 내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 토박이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뭔가를 했어. 예를 들면 맨날 막 불을 막 피워가지고 막 연기가 막 그쪽으로 간다든지. 근데 예의를 다들 지키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박이분들한테 우리가 어, 뜨내기들이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견할 일도 당연히 없어지고 뭐 지금도 홀로 외롭게 고군분 투 하시는 귀촌러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트렌드를 보자면 터스는 예전 그러니까 뭐몇년전 전 정도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줄어들지 음. 않았겠느냐 저희 구독자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혹시 동네에서 큰개 네. 키우는 집이 있느냐 네네. 그래서 시끄러움을 당한 적 있느냐 네. 개 짖는 소리 음... 이런 건 어떻게 음... 네.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다 토박이 분들이세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가 여덟 채예요 네네. 여덟 채인데 다행히도 네네. 물론 모든 저기 이동네 근거리에 있는 그 커뮤니티라고 할게요 전원주택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 외지인 분들이 모두 개를 안 키우시는 건 아니에요. 저 건너편 마을만 가도, 제가 집 구경하러 얼마 전에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막 담장을 네. 뛰어나오려고 막 짓더라고요. 저는 그게 주변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물어보진 않아서 아직 모르겠는데, 다행히, 뭐 저도 제 경험 위주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 여덟 집은 아무도 개한 마리 키우지 않습니다. 네, 아니, 방금 키웠잖아요. 아니, 저, <웃음>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2kg 밖에 안되는 네. 작은 개였잖아요 네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요 개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개들을 안 키우신다고 마음을 이렇게 작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큰 개처럼 그냥 개라는 어떤 그런 개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얘가 막 뛰어다니면 은또 개가 뛰어다니는 댕기네 그러면서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 예, 미루어 짐작합니다 근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왜 다들 개들 안 키우세요 그런 큰 개들 있잖아요 이런 거 키우실 법도 한데 다들 왜 개들 안 키우세요 그러니까 아 민폐잖아 다들 피해주는 거 싫어 나도 그런 거 원치도 않고 아유그그 귀찮아 뭐 이렇게 어, 뭐,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개는 안 키운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시간이 이제 해가 질때 정도 되면,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릴 거예요. 앞쪽에서. 뭘, 뭘, 뭘 하면서 이제, 일제히 해지는 이제, 일몰 시간 알리는, 저 멀리서, 근데 그게 전혀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리는 소음은 아니다. 음. 시골의 고유한 자연의 소리 정도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그죠 운빨도 있는 거죠 네네. 아까 그 동네를 생각하면 네. 좀 무섭더라고요 음.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두 마리가 줄을 끊고 맞습니다. 나올 정도로 네. 제 생각에는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그 개들은 분명히 옆집에는 좀 맞습니다. 피해를 네. 어느 정도 네. 주지 않을까 어, 저는 대형견을 키우기 때문에 귀촌을 해야 할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음. 귀촌의 이유가 그거라면 뭐 오히려 더 에티켓을 지켜주는 게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음. 전원주택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네. 아주 뼈 때리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뼈까지 내려야 네. 되나요? 네. <웃음> 두 부류의 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살아보신 분들과 살아보지도 않고 음. 일단 반대를 날리시는 분 뭐, 전원주택 왜 가? 음. 귀천을 왜 해? 음. 후회할 걸? 이거다 네. 그분들 음. 보면 다 후회할 걸? 음. 저도 후회 안하는 모습 내가 증명해줄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셔야 될게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 이집한 채를 마련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냥 오신 분들은 아니다 아니 도시에서 아파트를 뭐못 사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시골에 와서 집을 한채 샀으니까 뭐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도 무슨 200만원, 300만원, 3천만원, 4천만원 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음. 이 전원주택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살아오시면서 음.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다 살아보셨는데 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고 싶다 다시 도시로 가고 싶다 음. 그러신 분들의 생각 인정 어 음.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경험을 한 거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이런 분들의 음. 어, 무작정 반대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뼈까지는 못 때린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이 네. 아, 약간 이제... 좀 멍만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마지막 질문은 네. 네. 전체적인 만족도가 네.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네. 지금까지 몇 점인가요? 만족도는 한 80%?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80점? 애매할 때이 네.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아. 저는 70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20이 빠졌나요? 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노동량. 아. 예, 노동량. 힘드시구나. 아, 그건 있어야죠. <웃음> 네. 그러니까, 노, 노동량이 아,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입니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7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 예. 니까3 정도만 힘들면 돼요. 아, 7인가요? 7이, 주... 8이? 8이. 7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 7, 7로. 그냥. 7로 정리하시죠. <웃음> <되죠. 웃음> 네. 7로. 네. <8은> 하좀 과. <웃음>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3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 겨울에 조금, 추웠다 작년에 아 난방비가 혹시 난방비 응. 많이 나와서 난방비를 네. 더 빵빵하게 틀 수도 있는데 네네. 아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살짝 으스스할 정도의 기분을 느끼면서 네네. 세이브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난방비가 한 35만원 정도 나왔다 내가 아예 따뜻하게 살았다면 한 50만원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아.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난방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도시가스가 아, 네. 안 들어오다 보니 네. 그 점이 좀 불만 어, 그 정도면 큰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울 한철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인 괜찮으니 그런 기분을 안 느끼니 겨울만 조금 그렇게 보내면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주거 동무님, 안녕하세